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유성 입니다 <웃음> 자 오늘은 저기 그 입안이 흐는 그 혹시 구내염 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병명은 구내염 인데 우리가 입속에 이렇게 하얗게 움푹 파이거나 잇몸이 움푹 파이거나 이렇게 입안 구강내에 이렇게 뭐 상처도 아니고 하여튼 균에 의해서 이렇게 흘게 되면서 굉장히 아픈 그런 증상들이 있죠 그죠아 일단, 뭐 몸이 피곤하고 어떤 이럴 때잘 나타나는데, 뭐, 어, 의학적으로 면역 체계가 떨어져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아, 그염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떤 면역 체계가 떨어져서 그렇다, 피곤했어 그렇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저도 오랫동안 아뭐 구내염이 심하진 않았지만 구내염이 많이 발생하던 때가 있었어요 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어, 그 몸, 제가 원래 몸이 좀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은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구내염을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 본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 5년 정도 나아 짧게 잡아도한 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오년 정도 동안은 구내염을 전혀 가져본 적이 없어요. 구내염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제, 입, 입안이 흐는 증상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 어떻게 보면 이게 구내염의 예방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지만 치료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뭐, 제가 올리는 동영상들을 구독자 신청하셔서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은 대충 감은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자, 이게, 구내염이 발생되는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입속, 그러니까, 입하고 얼굴 쪽으로 피가 잘안 올라올 때, 그 혈액이 부족할 때, 구내염 증상이 나타나요. 아, 입속이 피가 없다. 이게, 말이 조금 웃기는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 들 잇몸이 부실하신 분들 보면 잇몸이 이렇게 하얀색을 띈다든가 잇몸이 자꾸 붓는다든가 이런 분들 보면 이게 무, 뭔가 어떤 어 잇몸 속의 혈액 순환계통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에 어떤 잇몸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자꾸 머리에서 이렇게 피가 자꾸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근의염이 걸리는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주로 많이 걸어 다녔을 때, 오랜 시간 동안 걸어 다녔거나, 뭐 오랜 시간 운동을 했다든가 다리를 이용하면서, 아어 혹은 장시간 뭐, 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앉아 있는데 장시간 오랫동안 앉아서 뭐 공부를 했다거나 일을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이 피곤해지죠, 그렇죠? 어 전반적으로 피가 이렇게 쭉 가라앉습니다 자꾸 쭉 가라앉고 그러면 이 머리와 이 가슴 쪽에 피가 이렇게 내려가요 전체적으로 어디로 내려가면 복부와 창자와 다리 쪽으로 이렇게 피가 전체적으로 쭉 내려갑니다 물론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어, 잠자리에 누워서 누워서 잠을 자게 되면 다시 피가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이제 머리까지 입속으로도 하여튼 눈으로도 이제 내려갔던 피가 전체적으로 쭉 올라와요. 이게 우리가 잠의 효과라는 게, 낮 동안 내려갔던 혈액, 이제 피가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오후 되면 이렇게 트리, 뭐 하품이나, 뭐, 트림이나, 어떤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눈도 흐리해지고 그죠? 어, 머리도 좀 약간 멍해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떨어지면서, 이렇게 머리 쪽으로 혈액이 잘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여러 <웃음>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을까? 아 물론 뭐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믿어 주실 거라 생각은 듭니다. 생각은 되는데, 사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좀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데,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왜군행이안 걸렸나? 최근 5년 정도, 최소한 5년 정도는 그내염이안 걸렸나. 자, 우리가 하는 동작 중에 이런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병 들고 잡아라 운동을 한다. 이제 팔을 이용해서 운동을 자꾸 하고, 어, 제가 많이 걸어 다니지 말라도하고또 머리도 흔들어 주라. 또, 이빨을 이렇게, 자, 머리 흔들면서 이빨도 딱딱 그어 주라. 뭐, 두피 마사지도 해주고, 그죠? 어, 뭐, 뒤통수 눌러주고, 앞통수 눌러주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눌러주라. 이런 모든 동작이 어떤 동작인가하면 팔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어주고, 이빨을 딱딱 해주고, 어깨를 들썩 끌어주고, 목에 이렇게 힘을 주고 하는 동작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복부와 다리에 있던 피를 지금 끌어올리는 동작이에요.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작이에요. 그죠? 어. 그렇게 되면서 이제 피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 심지어 이제 너무 많이 와서 잇몸이 붓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는 뭐 어떤 어 어떤 피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 이제 이 잇몸 혈관에 너무 압력이 올라가서 이렇게 붓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아 그것도 이제 그 잇몸에서 이렇게 머리 쪽으로 피가 못 올라가면서 이제 상한선이 잇몸에 걸리게 되면 잇몸이 붓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어떤 잇몸 질환이라기보다는 그냥 혈관 압력이 상승돼서 붓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담이 어깨나 이런 데 보면 담이 오잖아요 이게 붓는 거거든요 혈관이 붓는 건데 잇몸이 붓는 어떤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뭐아 어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도 잇몸이 부어봤습니다 잇몸이 많이 부어봤고 근데 하여튼 입 그게 그러니까 구강 내에 피가 충분히 들어오고 머리 쪽으로 피가 충분히 올라가고 있으면 구내염은 거의 발생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이런 생각 제몇년 전부터 했었어요. 아, 뭐염 어, 왜왜 뭐 어, 왜? 이제 의염에 대한 질문들이 가끔 올라오시고 이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어떤 일반적인 상식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안 믿으실 거같라요안 믿으실 것 같아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군해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일단 뭐 이제 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제 압력이 어디에 걸리느냐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피가 이제 천천히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뭐 뭐이마에 주름도 잡히고 눈꺼풀도 떨어지고 얼굴 피부도 내려앉고 눈꼬리도 내려앉고 뭐 입술도 이렇게 내려앉고 목도 가늘어지고 목에 앞주름 주름이 생기고 어깨 약해지고 이게 쭉 내려앉다가 이게 뭐 이렇게 내려 안 안다가 뭐 코에 걸리면 코가 막히고, 입귀 귀에 걸리면 이명이 오고, 입에 걸리면 막 잇몸이 붓고, 목에 걸리면 막 갑상선이나 편도선이나 어? 림프 어? 림프절이나 이런 것들이 막 붓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잡 올라가 버리면 이게 붓지가 않는데 팽창이 안 일어나니까 이게 점점 떨어지다가 이제 목에 걸리면 이쪽에 목쪽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이 많아요. 갑상선 뭐 견도선 어, 림프절, 그죠? 임파선도 있고, 그죠? 어, 뭐 임파팔선이나 림프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붓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붓게 되면, 이제, 우리 온몸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죠.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자꾸 이렇게 피를 끌어올려야 된다. 끌어올렸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머리 흔들어야 된다. 가만, 가만 놀면 뭐 하냐. 그냥 앉아있을 때, 잡생각하니 이빨 딱딱거리고, 머리 흔들어주고, 팔은 들어주고, 후, 바람 불어주고. 자, 이게 치료법이야, 대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피가 머릿속으로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에 있는 어떤 편도선이 부었다, 뭐, 갑상선이 부었다, 임 인파선이 부었다. 이게 치고 올라가면 이렇게 붓기가 빠진다는 거 분명해요 근데 제가 어떤 인파선이나 편도선이나 갑상선 갑상선 항진증, 같은 거뭐 기능저하증도 있지만 기능저하증은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 걸려 있을 때는 갑상선 항진증이 되는데 이게 더 내려가 버리면 기능저 이게 압력이 부족해서 기능저하증으로 가버려요 리는 나중에 너무 떨어지면 이제 목이 차갑고 맨날 감기를 그냥 달고 살고 가스도 안올라고막 이러면서 온갖 병이 이제 머리 쪽으로, 같은 머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리에 피가 올라오면 침에 걸릴 위험성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침에 걸릴 이유가 없죠. 그죠? 파킨슨 병, 파킨슨 병, 뭐, 루게릭 병, 뭐, 하여튼, 머리, 머리 질환에 대한 어떤 그런 병은 거의 사라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이팔 흔든다. 이빨 딱딱거린다, 머리 흔든다, 뭐 어깨 덜썩거린다, 목에 힘준다, 혹은 손가락을 이렇게, 아랫 이빨에 딱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올리고, 어, 음, 어, 음, 음, 음. 자, 턱을 이렇게 꾹 누르면서, 어, 어, 어, 이렇게 해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이 아래 턱은, 보세요. 아래 턱은 이 식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아래 턱은 두개골과 따로 되어 있거든요. 아래 턱은 따로 움직입니다. 아래 턱이 식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식도는 위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빨을 딱딱 그린다, 혹은, 아은 아은 아은 이렇게 아래 턱을 힘을 준다, 이러면 턱관절도 좋아지고, 입, 속에 피도 들어오고. 그죠? 입 속에 피도 들어오고. 그니까, 러 흔다라는 거는, 피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떤 우리 부위에, 이거 제가 좀 객관화 시키는어려분데이 대상포진이 대상포진 걸려 보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험해보지는 못해요. 근데 대상포진을 치료하는 걸 도와드려 본 적은 있었어요. 의외로 쉽게 치료가 되더라고. 근데 보통 대상포진 이렇게 걸리면 막 치료 기간 최소한 2주, 길게한달 이렇게 작거든요. 약을 먹고 뭐 통증 엄청나게 통증. 근데 그분이 거의 이틀 만에 그냥 완치가 되더라고. 이게, 이게 어떤 현상인가 하면, 우리 온몸에는 혈관이 그냥 13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뭐, 입속에도 혈관이 엄청나게 있어요. 네? 몇천 킬로미터가 있어요. 입속에도. 혈관이 그렇게 몇천 킬로미터가 있으면, 그 모든 혈관을 따라 신경이, 신경이 따라 움직여요. 신경이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혈액이, 신경과, 신경망과 어, 혈액, 은 거의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혈액이, 만약에 입속에 혈액이 부족해지면, 신, 신경이 문제가 생겨요. 그, 그러니까 이게, 혈액이, 신, 신경을, 신경에다가 어떤, 어떤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고, 신경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건 신경 손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경 손상이 일어나버리면,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뭐 대상포진이다 어떤 그게 그러니까 어떤 뭐 면역 체계도 떨어져 버리고, 그죠? 어그 부분이 굉장히 어떤 세균에 대해서 취약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입, 입 속에는 세균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죠, 그죠? 어뭐 모든 음식과 뭐 하여튼 입 속에는 세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세균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면역 체계 신경이 주관하는 어떤 그런 면역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세균이 그냥 자유롭게 막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파고 들어가면서 그냥 하얗게 흐러 버리는 건데, 저는 그 구내염의 걸리는 메커니즘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그 이게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걸어 다녔다. 혹은 오래 서 있었다. 네? 혹은 허리를 구부정하게 이렇게 오래 꾸부정하게 오래 앉아 있었다. 혹은 고개를 계속 떨구고 뭐 책을 오래 봤다. 이것도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날에는 아직 이게 복원력이라는 게 있어요. 피가 떨어져도 빨리 올라오는 그죠? 네. 이제 복원력이라는 게 있는데 회복력이라고 있는데 나이를 점점 먹게 되면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면 많아질수록 근염이 걸릴 확률이 자꾸 높아가요. 물론 근염 걸리면 약국에 가서뭐뭐 뭐 오라메디 뭐 이런 연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자기 전에 이제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그다루 이틀이지 뭐 한달 걸러 계속 생기고 막두개세 개가 막 이렇게 생겨 있으면 그 통증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도 이렇게 피와 가스가 복부 쪽으로 내려가 버려요. 여러분들, 바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세가 굉장 중요한 거예요. 바른 자세,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응? 엉덩이를 뒤로 좀 밀고, 아랫배와 가슴을 좀 앞으로 밀고, 고개를 똑바로 다는 자세. 이 자세가, 여러분들, 이게 피가, 피와 가스가 내려가는 걸 틀어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덜 피곤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 물론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몸은 힘들어. 왜, 평생을 허리를 구부리고 살았는데, 허리를 똑바로 쓰고 있는 게 이게 편한 게 아니에요. 왜? 혈관이 다 변해버렸어요. 오히려 구부리고 있는 게더 편하다고 자꾸 느끼는데, 이제 우리가 편한 쪽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건강이 점점 더 망가져가요. 혈관이 점, 근육도 변형이 돼가고, 창자도 자꾸 밑으로 떨어지고, 피도 자꾸 머리에서 점점 더 빠른 속도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내려가는데, 나중에는 안 올라오는 지점이 있어요. 아, 누워서 잤는데 머리 머리까지 피가 안 올라와 버려요 그러다 뇌경색이 진행되는 이 거예요 치매가 진행됩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이 진행이 돼요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다시 머리를 꽉 피가 가득 채워 줘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밤에 자는데 안 올라오는 거야 복부에서 복부혈관이 커져 버린 거예요 창자혈관이 커져 버리고 다리혈관이 커져 버리니까 누워 있어도 피가 안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노화의 노화의 진행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셨습니다그러까 사실 이제 뭐 치료법, 원인은 그렇다고 치고, 그죠? 원인은 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든, 아, 못 받아들이시든, 피가 떨어지면서 입 속에 입 속의 혈관에 피가 부족해지면서 구내염이 진행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치료법은 뭐 가장 간단하게는 약국에 가서 아까 제가 했던 오라메디 오라메디라는 약, 뭐뭐 다른 약도 있어요. 제가 오라메디 약 선전하는 건 아니고, 제가 우리 가족 이제 비상용으로 사다 놓은 게 예전에 제가 쓰던 약이 오라메디 연고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무시기 전에 약국에 가면 5천 원인가 그래요, 샀서 바르고 일단은 그 약을 해서 먼저 잡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예방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구내염에 시달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어. 예방을 해버리면 더성상 근해를 시달리지 않고, 일단 키포인트는, 어, 몸을 구부리지 말라는 거야. 고개를 숙이지 말고, 허리를 꺾지 말고, 그죠? 앞바다리하고, 방바닥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앞바다리하고 있으면 방바닥에 구부리고 앉게 되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의자에 앉아라. 의자에 앉거나 누워, 누워라 차라리, 피곤하면, 응? 네? 아니면 똑바로 앉든가, 똑바로 쓰든가 그죠? 네. 그리고, 오래 걷는 걸좀 자제하시라. 네? 그다고 해서, 뭐, 안 걷고 살수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도, 그죠? 팔도 흔들고, 머리도 흔들고, 이빨도 딱딱거리고, 습관적으로 싹 하다 보면, 저녁이 돼도 덜 피곤해요. 피가 덜 내려가니까. 저녁이 돼도 훨씬 덜 피곤하고, 구내염도안 걸리고, 그, 이제, 문제는 치료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뭐, 약을 쓰라 음식을 먹어라, 비타민을 먹어라. 저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죠? 어. 치료 방법은 너무 단순한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 원리를 이제 받아들였다라면,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요? 적용할 것인가.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나중에 내가 치매가 안 걸리고, 나중에 귀가 안 나빠지고, 눈이 안 나빠지고, 분해염이 안걸리고 비염이 안걸리고 이렇게 하려면 머리 흔들기나 이빨 딱딱 거리기나 팔 물병 들고 잡아라 운동한다거나 걸어 다니면서도 팔을 좀 흔들고 한다든가 헤드뱅잉 헤드뱅잉 어, 허리 숙여서 헤드뱅잉 하는거 있죠 그죠? 그걸 죠그 한다든가 이 모든 것이 이 복부에 있는 창자에 있는 피와 다리에 있는 피를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제 동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도 저처럼 어떻게 구내염에 안 걸렸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뭐 혹하다가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 그분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은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 근데 하여튼 이제 이빨이 안 좋아서 이제 틀니를 하고 계신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이제 틀니를 하고 계시다 틀니를 하고, 하고 계시면 이빨을 딱딱 끓리지 못하죠, 그죠 에. 그래서 제가 아까 손가락을 이렇게 아랫 이빨 위에, 그리니까 틀니 같 아래 틀니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아아아모르겠습니틀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명확하게 몰라서 이이 이 동작이 가능하다면 아아아 아, 아, 이렇게 하세요 그죠 어. 아,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하느냐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좋은 동작이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화장실을 몇번 가실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다섯 번을 간다 여섯 번을 간다 그러면 근데 적용점에서 규칙을 정하세요 화장실 을갈 때마다 내가 거울을 보, 보게 된다면 손 씻은 면 있어서 거울을 보게 된다면 일부러 손가락을 손톱 씻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한, 한 다섯 번 정도 해 준다 아, 야 아, 하야 아, 아, 아. 자 이렇게 다섯 번 해주면 보세요. 요금해도 얼굴이 약간 빨개져요 얼굴 쪽으로 피가 올라오니까 그죠 어, 그니까, 뭐, 다섯 번만, 하루에 다섯 번 하면 스물다섯 번, 그니까, 화장실 다섯 번, 여섯 번 간다면 삼십 번이 되죠, 그죠? 어. 자, 그렇다고 또 요것만 해서는 또안 돼요. 어. 근데 요게 아주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고, 그죠? 예.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올린 동영상에 보면 탈모 치료법, 뭐, 비염 치료법,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어, 뭐, 목, 디스크, 목 디스크 치료법,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바라 운동법, 뭐, 어깨, 어깨 강화법,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피를 끌어올리는 동작들이고 방법들이거든요. 니까 그 뭐, 실제로, 털리를 하고 계시면 이빨을 딱딱 하기가 어렵다라면 그냥 아래 턱이라도 움직이시면 도움이 돼요. 아래 턱을 움직이면서 여기 이마를 이렇게 두번째, 첫번째 마디말고 두번째 마디를 이용해서 꾹 누르면서 자 이렇게 해도 피가 올라와요 입속에도 피가 올라오고 눈으로도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눈도 맑아져요 눈도 밝아져요 그러니까 피가 올라오면 이제 피가 이제 계속 떨어지면 나중에 노안이 오고 백내장이 오죠 피가 떨어지면 또 비염이 오고 피가 떨어지면 또 입속에 구내염이나 어떤 잇몸질환이 나타나요. 피가 너무 없으면 이제 이 충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 세균을 견뎌내지? 세균의 공격을 못 견뎌내니까 잇몸에 충분히, 건강한 잇몸은 빨간 잇몸이에요. 그죠? 피가 가득 들어있는. 응? 근데 염증이 생기면 까매진다든가, 이제 냄새가 난다든가, 붓는다든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붓는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응? 근데 이게 올라와서 피가 많아져서 붓는 거는 좋은 거고 그렇다고 너무 부어 버리면 진정을 시켜야 돼요 이런 동작들은 멈추고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멈추고 있으면 또살가라앉 그러면 근데 또 다시 또 시작을 하면 또 올라올 때 다음, 다음에 올 때는 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릴 수가 있어요 아, 전 그런 경험을 해 봤는데 봅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치료법이잖아요. 그죠?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쓰여있는 자세. 가만히 쓰여있는 자세가 좀 나빠요. 그리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물병을 들고 자바라 운동 꼭 하세요. 그죠? 자바라 운동, 이제 물병 도 물병이 없으면 이제 맨, 맨팔이라도 자꾸 들었다 내렸다 앞에서 바람을 꼭 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위한 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빨 닦다가는 어떻게 하시나 하면 이제 어금니나 이 이제 이빨을 이제 떼우신 분들이 계세요. 떼우신 부분을 딱딱거리면안 돼요. 그러면 땜빵이, 떼운 부분이, 이빨이 빠져버린다든가, 뭐, 아말감이나 이런 게 떨어져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빨이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 근데 그냥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송곳니 있어요. 양쪽에, 모서리에 송곳니가 있거나, 송곳니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냥 아주 가볍게 치세요. 세게 치면, 이빨이 마모가 돼서, 어, 이빨이 좀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탁! 그냥 부닥칠 정도로 텀텀이 이렇게 하시면 입속으로 계속 피가 들어와요 피가 들어오면서 잇몸도 살아나고 구내염도 안 걸리고 충치도 덜 생기고 그 충치 안 생기는 방법도 있어요 충치 안 생기는 방법인데 그만. 그얘기 나중에, 한, 저도, 예전, 저는 막, 원래 어릴 때부터 이빨이 너무 안 닿았어요. 사실 막, 입담하는 돌에다가 한번 맞았어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우리 바로 옆집 친구한테, 돌, <웃음> 에 뭐, 저를 때리려고 때리는 게 아니고, 잘못 던졌는데 제가 그이빨에맞아버요그 잇몸이 와장창, 아, 이빨이 막, 두 개가 깨져버리고, 잇몸 전체가 흔들려버리고, 그니까 뭐 제가, 네, 이렇게 어떻게 사냐 싶을 정도로 그냥 포기하고 살았는데, 충치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이빨도 벌써 한 4개 정도 빠져버리고. 그, 하여튼, 치과도 계속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치과를 안 갔어요. 그니까, 러더 이상 충치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 그거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구내요을그 그러니까 하여튼, 습관적으로, 자, 팔 흔들고 바람 불고, 머리 흔들고, 이빨 딱딱거리고, 이마 마사지, 두피 마사지. 이마 마사지, 두피마사지 할수 있으면 헤드뱅잉 허리 숙여서 그죠? 허리 숙여서 헤드뱅잉을 한 번씩 해주고 그래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피곤한, 피곤한 것도 훨씬 덜하고 소화도 잘 되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떤 값없이 돈없이 뭐, 요구하는 게 없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그래요. 사람들은, 뭐, 제, 동,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은참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렇 보면은 댓글 같은 거이렇 보시면, 뭐, 중병에 걸리셨다가 아주 심한 병에 걸리셨다 회복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진짜 아프신 분들은 이제 목숨 걸고 따라 하시더라고요. 뭐, 맹예례 정상이 치료가 됐다, 뭐, 영유성 식염이 치료가 됐다, 뭐, 명치 통증 가스 찬기이 치료됐다. 이런 얘기는 제가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저도 어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성이 결여가 되면 이런 동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 이게 뭔가가 있다라는 거 분명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문제는 이제 적용을 잘 못하신다는 거야. 자기 몸 상태를 잘 체크를 못하고, 도대체 이게 비대칭이 어느 쪽인가, 이걸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을 잘 못하니까 제대로 된 결과가 잘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헤매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라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고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오실 분들 오시고, 세미나도 이렇게 지그시 몇번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자가보 거의 다 도움을 받아요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와보시면 아, 진짜 좋아져 가요 그러니까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대단하면 한번 와보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물론 거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혹은 한번 나와 보고 제가 어떻게 그한 번으로 모든 걸 결정을, 결론을 내려버리신 분들 계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히 이걸, 그런 시험, 실험 과정을 몇번 거치면 훨씬 더 정확한 저게 나오는데, 하다 모르겠다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혼자서 하실 수 있으면 혼자 하셔도 되고, 그죠? 네. 군의학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잇몸 속 혈관에 피가 부족해서, 신경의 손상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병이다. 대상포진도 동일하다. <웃음> 대상포진과 연결시키기가 좀 그래요. 내가 대상포진은 조금 더 데이터가 쌓이면 내가 좀 한번 올려드릴게요. 최소한 3명은 쌓여야. 근데 주변에 대상포진 걸런 분들이 잘안 계셔요. 그래서 제가 막아이고 어떡하나. 그러시 그래 이분들 잇몸에 그러니까 이빨도 그죠? 잘닦으세요 잇몸 만사지뭐 이런 거 잇몸이 자꾸 부으시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잇몸 만사지 하시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음, 저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뭐 앉아 있거나 심지어 뭐 컴퓨터를 한다거나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제 동작을 합니다. 저쉴때 이렇게 쉬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쉬는지 모르겠습니자세가 그러니까 똑바로 하고 또 간간히 이렇게 가슴에 피가 좀부족하다 싶으면 어깨다 하고 목에 다하 한번 가려요또 눈도 침침해진다 그러면 느낌이 그렇다면 이렇게 마사지하고 눈이 금방 밝아져요. 뒤통수도 한번 눌러주고 그 여러분들 보통 컴퓨터나 이런 컴퓨터 일을 하거나 책상에 앉아서 뭐 학생들 수업을 든다면 한 시간 동안 꽁짝도 안 하고 자 이런 있으면 피가 자꾸 떨어져요 근데 어떻 하든 뭐 강의를 듣든 컴퓨터 일을 하든 어떻 하든 꼼락꼼락 그래요 이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을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말한 치료 원리 중에 움직이면 피가 와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 피가 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피가 와요 이렇게 해도 일로 피가 와요 피가 오면 면역 기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마늘을 먹어야 뭘 먹으면 면역 기능이 좋대 제가 보기에는 그게요. 그 음식이 나왔떤 그런게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이 5도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은 효과가 있어요. 조금은 효과가 는데 100중에 5도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중요한 거 95%는 여러분이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 이거 위험한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집에 있는 소파 갖다 버려라 그랬어요. 집에 있는 베개 갖다 버려라. 이게 최악의 발명품이래요. 이런 얘기 처음 들었으면, 어 저는 막 베개, 베고잘못이시지 마라 그래요. 베개는 인류가 발명한 최악의 발명품이다. 소파 허리 꾸부장하게 만드는 최악의, 그 편안한 걸 추구하면 여러분들이 노화가 빨리 진행이 돼 병이 빨리 찾아온다는 라 거예요 오히려 딱딱한 의자 딱딱할 필요는 없는데 반듯한 의자에 앉아서 허리 펴고 앉아있고 아래턱도 들고 머리 흔들어주고 그죠? 자꾸 두피마사지 해주고 이러면 머리도 덜 빠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또또 또 운동도 헬스장 가서 가슴운동 뭐 이런 거좀 해주고 등운동 어깨운동 이런 거좀 해주고 이러면 피가 떨어지더라도 느리게 떨어져. 또 내려갔던 피도 빨리 올라오고, 이쪽에 혈관이 커지면, 피가 떨어지는 속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죠? 눈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빨도 오랫동안. 저 이, 이, 이빨이 다 망가졌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근데 지금, 제 목표는 나가하 죽을 때까지 내더 이상 이빨을 잃지 말자. 제 목표는 그래요. 저는 좀 악랄하게 관리를 해요. 악랄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치과에 안 가게 되더라고요. 성년 이빨이 없어졌어요.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이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 중에 뭐, <웃음> 이렇게, 이런 걸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저는 그냥, 그냥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객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으면 이런 동영상 여러분들 대상으로 이런 동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죠? 어. 자, 군내형 원인. 예방법. 그죠? 치료방법. 치료방법 아까 제가 약을 일단 쓰라고 했면니다 예방이고 치료예요. 피가 계속 충분히 잇몸에, 이빨을 딱딱거리면 잇몸이 붉은색을 떼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 3, 일습관을습관을 습관을 잡으면 잇몸이 붉은색을 떼기 시작합니다. 잇몸이 하얗은 분도. 왜? 잇몸에 피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빨을 딱딱 끓이면 코가 뚫리는 효과가 생겨요. 이빨을 딱딱 끓이고 이마 마사지를 이렇게 자꾸 하면 눈이 밝아지는 효과가 생겨요. 네, 여러분들이 이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겠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 갈때 거울 볼때 이거 몇번 해주고 컴퓨터 할때 어떻게 해? 가만히 있지 말고 어깨도 좀덜썩거리고응 저녁때는 좀 눈도 침침해지니까 좀 이런 식으로 막 두피마사지 도좀 하고 후, 파란 들면서 바람도 좀 불고 바람 부는 거 중요하다고 TV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이 폐를 수축시켜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주면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쇄성 폐질환에 걸릴 확률도 확 떨어져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벌써 커진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커진 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폐가 커지신 분들이 있어요 기관지가 확장 그런 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건강하신 분들이 습관적으로 바람을 불어주면 팔을 흔들고 바람을 불어주면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폐쇄성 폐질환이나 기관지 확장 쪽에 걸릴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대다수 일반인들이 이걸 사실 들어본 적도 없죠, 그죠? 들어본 적도 없고 얘기를 해도 못 믿으시고 그러니까 이걸 생활에 직접 적용을 안 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폐가 커졌을 때 아차! 늦었다. 늦은 건안 해요. 늦었다 할 때가 빠르다 시작하고 건강하실 때자 하세요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내염은 그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이빨 딱딱 하세요 뭐누 친구 기다린다 어깨 사람도 불고 팔도 좀 흔들고 진짜 덜 피곤해 덜 피곤해 몸은 힘들지 모르는데 덜 피곤하다 는 거. 그 좋은 거아니에 좋은 거, 거? 소화기능에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물론 자욱, 영유성 식염이나 좌우 비대칭이 발생되어 있는 분들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모래주머니를 착용해야 되는데 중량을 달리 하면서 그런데 소화불량이 없는 분들은 그냥 팔만 안 들고 머리만 흔 들고 이빨만 딱딱 끓여도 그래 건강을 지켜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소화불량이 나타났다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소화불량을 뭐, 무섭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치료 과정으로 들어가 보면 소화불량이 참 쉽지 않은 병이에요 물론 치료 방법은 있어요 치료 방법은 있는데 하여튼 소화불량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제가 연계 동영상 하나 올려 드리겠습니다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고 연계 동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 그 동영상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이런, 이런, 이런 동영상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 꼭 보시고 소화불량 문제를 슬슬 잡아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 이렇게 많이 올려놨는데 일단 어떤 동영상이 있는지 좀 확인은 좀해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증상이 닥쳤을 때 미리 동영상을 봐 두시면 아플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아, 근데 안봐 두시면 당황 당황해요.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죠? 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웃음> 여러나 하여튼, 하여튼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막 뭐, 구내염 동영상 이거뭐몇 분이나 보겠습니까? 데 하여튼 헉 <웃음> 구독자 여러분들 가운데 구내염 이빨 딱딱 하는 거안 하고 계신 분들은 좀 하세요. 가볍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후원해 주신 분들 아몇분 계셨던데 제가 댓글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후원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제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